한 손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도 두 손이 꽃을 봐도 당신그리습니다 마 우리 맺어주시 소중한 당신이기에 예.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지나도 지지 않은 꽃으로 남아주세요 천년 바로 피어주세요 안한 손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 한시 그리습니다 아는 우리 메도두시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나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 천년화로 피어주세요.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을 남아주세요, 남아주세요.